영어로 한번 우리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What shall we conclude t h a n Are you any better? Not at all. We have already made a charge that Jews and Gentiles alike are all under sin. As it is written, There is no one righteous, not even one. There is no one who understands, no one who seeks God. All, All have turned, turned away. They, they have together, together become no worthless. worthless. There, There is no, no one who would does good, not even one. Their, their throats, throats are, are open graves. Their tongues totally practice deceit. deceit. The, The poison, poison of vipers is on, on their, their lips. lips. Their, their mouths mouth are full of cursing and bitterness. And bitterness. Their feet are swift to shed blood. Ruin and misery are their ways. And the way of peace they do not know. There is no fear of God before their eyes. Now we know that whatever the law says, It says to those who are under the law so that every mouth may be silenced and the whole world held accountable to God. Therefore no one will be declared righteous in his sight by observing the law, rather through the law we become conscious of sin. Amen.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인간들이 죄악 가운데 있다고 어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자 역사적으로 보면 자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의 실상이 어떤 건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좀 하고 있어요. 자 그 요즘에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여기 불교들도 힌두교도들도 있는데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힌두교 참 좋은 종교다. 불교 참 좋은 종교다. 죄를 깨닫게 해준다. 그런데 그 이상이 없는 것 같다. 깨닫게 해주고 아무것도 없다. 그 다음에 했더니 우리 인도 출신의 힌두교도들이 저한테 그렇지 않다고 막 이렇게 <웃음> 설명을 하는데 어 에, 사이가 좋습니다. 저 아주 사이가 좋은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 하니까 막 이렇게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 실상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큼 탁월하게 우리가 죄를 깨달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하는 분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아는 기독교는 종교 이상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자 보면 이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이게 성경의 선언이고 정확하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이제 조직신학에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좀더볼 좀 겁니다. 우리의 실성이 어떤 건지, 어떤 사람은 이제 지식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자랑하죠. 근데 다 이렇게 성경의 선언은 단호합니다. 성경은 단호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성경이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해 얼마나 우리가 무식하게 살아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오늘 그, 인간의 전적 부패와 무능인데, 특별히 신학생들은 그, 뭐죠? 이 영어도 좀 아셔야 되죠? 그래서 이걸 total depravity and total inability of man. 한번 따라 해볼까요? 시작. total depravity and, and total, total to inability in of man.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무능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전부 다 전적으로 부패해 있습니다. 여기는 양심은 좀 영적인 요소죠. 정신과 의지는 혼적인 요소고. 한데 이 몸물 포함한 우리의 영혼, 육이 영혼과 육이 완전히 전적으로 부패해 있어요. 이 전체 토틀디프레 t 티는 어떤 어떤 그 부패의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익스텐트, 그러니까 범위를 말하는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했다라는 거, 우리가 영혼육이 모든 범위에서 다 부패해야 한 거예요. 자, 그 전적으로 무능해요. 자, 우리 영혼육이 다 전적으로 무능해요.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느끼지 못하고, 바로 결정하지 못하고, 바로 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전적 무능은 영적인 어떤 무능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 범죄한 사람은 이렇게 영혼력이 다 부패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패된 죄의 본성을 본인이 변화시키거나 구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었고 영적선을 행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게 우리의 상태예요. 오늘 자세하게 볼 텐데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어 지금 이 시간에 이,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 모르겠다면 하나님을 계속 찬송해 보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며칠이고 계속 해 보세요. 그러면 회개하시게 돼요. 우리가 얼마나 부패의 고리가 무능한지를 깨닫게 돼요. 최근에 이제 전에 알고 전에 직장에서 알고 오게 된 상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어느 갈급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언해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을 몇 번이고 계속 읽으면서 기도해보시라고 사실 우리 성경의 게이트는 하나님께 나가는 게이트 중에 하나가 요한의 서신서들이죠.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로 요한이 쓴 어떤 그런 서신서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이제 성경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 예수님이 관문이에요. 관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 알게 하는 어떤 관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모르게 도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 은 여러분 혹시 요한서신을 몇 차례 계속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을 찬송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이걸 깨닫게 해주세요. 참더 신비한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부정하고 그렇지 않다. 우리는 지상의 낙원을 건설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생겨났죠. 그쵸? 우리는 지상 낙원 건설이 가능하다. 그쵸? 인간은 물질이고 지상 낙원 이 건설이 가능하다라고 어 말한 분들이 있는데 여기 중에 상당 부분은 제가 과거에 존경했던 분들입니다. 자, 여기 이분이 누구죠? 스탈린이죠. 스탈린. 스탈린. 스탈린이즘을 스탈린. 스탈린. 만들어낸 사람인데 이분의 정적이 누구죠? 여기 트로츠키죠 트로츠키, 트로츠키. 트로츠키는 그 어쨌든 러시아혁 명의 주인공 중의 한 명인데 허망하게 죽었죠? 멕시코에서 누구한테 죽었어요? 멕시코로 피난했고 스탈리버넨 자기에게 의해서 죽었죠 참 허망하죠 인생 자이 정말 우리가 지상 나원 건설이 가능하다 주장했던 사람이고 근데 이렇게 허망하게 죽었죠. 이 사람은 어떤 맨셰비스키 지도자였죠. 어떤 선거나 유혈이 아닌 무혈로 어떤 공산혁명을 일으키자고 주장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누구죠? 예, 마오쩌둥이라고 하죠. 역시 문화혁명으로 엄청난 사람을 죽였죠. 스탈린도 엄청난 사람을 죽였죠. 그쵸? 천만 이상을 죽였습니다. 자이 사람한테 다 배운 사람들이죠. 공산주의가 뭔지 변. 병또이사람이 제자 중에 한 명이 누가 있죠? 기일성예 무지막지하게 죽였죠 사실 공산사회주의는 기독교하고는 상극이에요 사실 무신론이 그 가운데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도 살상을 마다하지 않고 죽이죠 이 사람 누구예요? 캄보디아. 캄에 누구죠? 폴포트죠. 킬링필드 폴포트죠. 킬링필드를 일으켰던 네. 무지막지하게 죽였죠. 무지막지하게 죽였죠. 네, 전범 재판을 받으셨을 텐데, 하여간 그, 그 공산주의 사상은 우리 인간의 본성을 무시하고 지상 낙원 건설이 가능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자, 근데 결과가 그런 거죠. 자, 여기 이분하고 협력자, 이거 누구예요? 박현헌영이죠참 박헌영. 대단한 사람이죠 박헌영. 근데 어떻게 죽었어요? 총살당했죠. 누구한테? 예, 이거 허망하게 죽었죠. 이분 누구죠? 이거 예, 이제 간첩으로서 엄청난 혁혁한 전공을 세운 사람인데 이분도 역시 총살 고문으로 죽었죠. 고문받다가 허망합니다. 이 사람 누구죠?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의민 마두로스죠. 예, 제, 어, 정말 이, 정말 그, 포퓰리즘인데, 어떤 이 자원부국인 베네수엘라를 어떻게 깡통나라로 만든지, 그 정말 엄청난 재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도 힘듭니다. 예, 무지막지한 재능을 가지고 있죠. 부자일 수밖에 없는 나라를 거지나라로 만드는 거 어려워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참 이렇게, 또, 영의선상에 오른 분들. 예, 이런 분들을 제가 참 존경했는데, 지금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대박친 사람이 있죠. 이분 누구죠? 이분은요? 예, 이건 기적입니다. 이분들은 원래 공산주의자들이었죠. 예, 우리가 말한 주사파 쩌리가 알죠. 엄청난 사람들이었는데,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웃음> 거듭난 사람들이 되세요. 기적입니다. 저는 딴게 아니고, 이분들을 변화시킨 내 쓰임을 받은 목사님이 계시죠. 예. 그 목사님의 하나님은 저는 진짜라고 믿어요. 이분들은 총살 지켜도 이렇게 안, 안 변할 사람들이었어요. 죽여도 안 변할 사람이었는데 이분들뭐 성령 찾고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물론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과거의 때가 있긴 하지만 정말 변화되는 거 보면 기적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 이 유물론 사상도 결국은 깨버릴 수 있는 분들이 깨버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떻다고 했죠? 하나님의 음성은 마이티 전능하시고 위엄 있고 모든 걸 불살라버린다고 하시죠. 자 그러니까 성경에 이미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 있다고 하는데 쿨, 아니다. 지상 낙원은 건설 가능하다. 그래서 전세계가 공산화되면 지상 낙원이 세우지나 주장하는 허황된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공산주의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는 거예요. 인간적이지가 않는 거예요. 자유시장경제체제가 사실 맞는 건데 하여간 이상한 사상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여러분, 딴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현 상태를 잘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현혹이 됩니다. 현혹이 돼. 역겹죠, 역겨 역겨운 자들이 돼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뭐, 김일성 동성 앞에 절하면 어떠냐. 예수 이름으로 마치 포장되에 말하죠. 참으로 이제 보면, 우리 사역자 중에도 사역 목회자중에한 사람들 중에도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 사람은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걸 몰라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산주의는 왜 실패하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허황된 사상 따르지 말고 자 그런 악한 사람들이 인도하는 교회가 좀 빨리 나오세요. 청하, 그 보니까 요즘에 좋은 교회가 길거리 스트리트 교회가 하나 섰던데 광화문에 차라리 거기서 아스팔트에서 예배 들이세요. 그게 나아요. 좋은데 앉아가지고 엉뚱한 소리 듣는 것보다 그게 나을 수 있어요. 사실 저의 그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 저는 과거에 제가 굉장히 성령받고 은혜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제가 과거에 그 어떤 타락한 그리스도인들 속굴에 있었더라고요.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똥물을 그냥 받은 것 같아요. 똥물이 막 흘러나오는데 그걸 막저 성령에 임하셔서 하고 이걸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정말 실상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실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바래요. 자, 자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제가 좀 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참조하시고 자 보면 오리지널맨이 있죠 누구죠? 아담이죠 아담 원인이라고 하죠 아담의 최초의 범죄는 사실 불신앙과 불신조가 교만의 결과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이게 지금 이것이 그의 그 아담의 모든 후손이 이러한 그 이제 죄로 말미암은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인간 성질의 전적부패 전척무능은, 전적 자, 오리지널 스테이트 오포룸의 타락한 인간의 본래 상태인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자, 인간은 선하다, 성선설, 실패할 수 밖에 없어요. 그 선성설에 가까운 철학이 뭐죠? 공산주의자. 근데, 말씀드렸지만, 실패할 수 밖에 없는 게 인간을 잘, 잘못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우리가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우리 자신의 참모습을 어떻게 외치죠 여러분?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6경 30절 시작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외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호소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습니까 주님께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자 그리고 우리 구속사는 전적, 전적으로 부패되고 무능한 사람 그러니까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과 거, 거룩하고 원전한 하나님긍휼 자비, 은혜와의 관계에서 고찰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상태를 보세요.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한데 우리가 어떻게 도를 닦는다고 이 이 사슬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거룩한 존재가 우리를 도와주어야 가능한 거예요. 아니, 지금 똥물에 빠져 있는데 예, 여러분? 그냥 위에서 똥물이 내리고 똥물에 빠져 있는데 누가 건져주지 않으면 나오는 게 불가능하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대신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해되셨어요? 네. 자, 우리의 상태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칼빈주의에서는 전적 부패,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가학력적 은혜, 성도의 보전이 나오는데 제가 모두 다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이해는 됩니다. 왜 저런 말을 했는지. 그러나 중요한 게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해답이 보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막스 레닌주의나 스탈린주의를 따르게 되면 인간에 대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화살을 쏘아야 되는데 관역이 달라요. 인간은 선하다고 보고 화살을 쏘니 지옥으로 갈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저희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해야 돼. 우리의, 우리의, 우리의 처지를 우리가 명쾌하게 보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보겠습니다. 전척부패. 자, 이게 우리 영어로 한번 정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Total depravity is a deep city, universal and total simple nature. 인간의 전적 부패란 사람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보편적이며 전체적인 죄의 성질을 말하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옆에 우리 동료가 그리스도인이 상처 주고 그러면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아직 덜 성장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적 부패란 부패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패의 범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적이란 말은 부패와 제의 보편성을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사도행전 7장 18절을 펴보세요. 성경을 부지런히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제가 지금 좀 잘못 적었나요? 사도행전 7장 18절이 이상한 게 나오네요. 로마서죠. 로마서. 예 죄송합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너무 좋아해서 <웃음>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로마서예 로마서죠. 예 사도하니까 사도행전으로 갔네요. 로마서 7장 18절 자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내, 내 안에 곧내 안에 육신 안에는 선한, 선한 것이 과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느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선한 것을 어떻게 선한 선한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 같은 대학자가 이런 이야기,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선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마, 안에는 자 에레미야 7장 10, 17장 구절을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인정하세요? 네. 아멘? 인정하셔야 돼요. 시편 51편 5절 자 여기 이제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5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네, 내가, 내가 죄악 중에서 조성되어죄 예, 중에서 내 어머니께 배 네. 네, 죄로 태어났다고 이제 뭐 다윗이 하나님과 참 친했는데 다윗이 이제 범죄하면서 이제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인간인가요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 그 전처 타락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적 타락은 정신의 전적 부패, 마음의 전적 부패, 의지의 전적 부패, 몸의 전적 부패를 가져왔다. 아,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타락이 아담의 타락이 우리에게 이제 유전되고, 죄가 유전된 우리 우리가 영혼력이 완전히 전적으로 부패한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보면, 전적부패에, 자, 우리 마인드. Mind, 마인드가, 우리 정신이, total depravity of mind. 정신, 어, 전적부패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보면, 같이 한번 영어로 읽어볼거예요 시작. A defiled mind. 시작. A defiled 더러워진 정신인데, 이건 누스. 헬라우면니다 누스. 누스가 마음이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읽어볼까 헬라어로 시작 A oh, depraved de mind. mind 이건 뭐죠? 부패된 oh, 정신. 정신 여기 눈이라는 고하게 나오는 이것도 마음이라는 거죠 다음에 영어로 읽어볼까요? 시작 oh, wow. A hardened oh, wow. mind 굳어진 마음 여기 노예마타라는게 나오는 정신에 여기는 숙고한 생각들을 뜻합니다 다음에 영어로 읽어볼까요? 시작 hey. A vain hey. reason hey. 허망해진 마음. 디아로 s 스모이스라고해 이성을 뜻해요. 다음에 영어를 읽어볼까요? 시작! A, A darkened mind. mind. 어두워진 정신. 디아노이아는 청명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영어로 시작! A, A blind, blind mind. mind. 소경된 정신에서 노예 맞다 숙고한 생각들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우리의 정신이 지금 완전히 부패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들을 보는데 저희가 빠르게 다음을 찾아볼게요. 디도서 1장 15절. 디도서 1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결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정결하나 더럽혀진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전결한 것이 없고, 도리어, 도리어 그들의, 그들의 마음과, 마음과 양심이 다 더럽혀져, 더럽혀져 있느니라. 이라. 그렇습니다. 더러워져 있어요. 다음에 디모데 전서 보겠습니다. 앞에 있죠. 디모데 전서 6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부패하고, 부패하고 진리를, 진리를 상실하며 이 경쟁이 있는 사람들 사람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고, 빠져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디모데우스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모세를 대작한 것 같이, 이 그들도 그들을 대작하니,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사람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우리의 상황,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이렇게 부패되게 돼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자고린도후서 3장 14절 다그 부분에 있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 그드, 그들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옛문향을 읽을, 읽을 때 그와, 그와 그 같이 수건이 벗겨지지아니하으나그 벗겨지지 수건은 그리스도안에서 없어지는 것이죠. 것입니다. 계속해 로마서 1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알때 하나님께 합당한 용돈을 돌리지 않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사랑들이 허망해지고 하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니 자 인간의 상태를 계속 보세요 예배소서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무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졌고 그들의 명철은 어두워졌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자, 여기, 우리, 여러분, 그, 지금, 이제, 정신이 이렇게 부패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보면, 저기, 영어로 읽을까요? A mind of hatred. 그러니까 증오해야 증오하는 정신이죠. 가치 읽을까요? 시작. A mind of hatred. 적대시하는 정신인데, 여기는 프로네마라는 단어를 썼고, 정신 속에서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것, 눈이라는 것도 나오고, 정신이 나옵니다. 자, 여기 로마서 8장 7절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적인, 육신적인 생각은,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원수가 되나니,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복종하지 아, 않을 뿐만 아니라 틀러할 수도, 할 수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1장 2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그들은,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네. 하나님 하나님을 두시려 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머리 받은 마음에 원단, 돌려 주시오 온당치 않 일을 하게 하셨도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어를 읽어볼까요? 제목을 시작. Natural Man, Mister. 자, 자연인의 지혜요. 지혜는 소피아죠. 자, 소피아 자연인의 지혜입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우리 인간이 우리의 지혜로 항상 배우지만, 결코 우리는 진리를 인정하기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여기, 그러면 봅시다. 고린도 전서 1장을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 전서 1장 17절로 22절을 한절씩 교도가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게 하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보내셨노라. 말의 지혜로 있지,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명력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들의 명체를 없애리라 하였느니라. 지혜가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했느니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자, 어쨌든 결과를 한번 볼게요. 디모데전서 한번 보세요 기모대전서 6장 4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인간의 지, 혜 자연인의 지혜 결과를 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교바에서 아무도 하는 것이 없고, 다른 지금과 언젠가를 좋아하는 자니, 거기서 시기와 다툼과악감과 사악한 의심이 생겨나며, 마음이 복대하고 진리를상로성실하며 이익이 경벌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우리 극한 인쟁이 일어나는 일은 그런데서는 이제 자신을 빠져나오라 예 빠져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자연인의 지혜는 이런 것밖에 안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서는 빠져나와야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정신이 완전히 부패했다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의 양심도 완전히 부패했어요. 사실 보면 여기 영어로 작은 제목도 하나씩 읽어볼까요? 시작! A seared conscience 화인맞은 양심이고 다음 두번째 A defiled conscience 더러워진 양심입니다. 세번째 A weak conscience, conscience. 예, 약한 양심이죠. 저 약하여 지고는 여기 보면 아스테네스라고 영적이 도덕적인 의미에서 양심이 약해져서 힘이 없는 상태예요. 우리 영적인 상태로 보여주고 있죠? 다음에 그 다음 네번째 어두워진 마음이죠. 어두워져서 우리가 빛을 볼 수가 없죠. 그 다음 다섯번째 An evil heart 악한 마음이죠. 자 여섯번째 A s t u b b n heart 왕고한 마음,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13장 15절에 보면 마음이 완악하여서 파키노가 나오는데 둔하게 하다, 어리석게 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 일곱 번째, 시작 A, a hardened, a hardened heart, 굳어진 마음 다음 여덟 번째, 시작 아, A disciple 아, heart. heart, 속이는 마음 에르미아 17장 9절에 보면 심이 부패한, 여기 아나쉬가 나온는데 얘는 속이는, 사기치는, 사기치는 뜻이고, 심이 속이는 것은 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우리 양심이 어쨌든 전적으로 부패가 됐어요. 이게 인간의 상태인 거예요. 중요 성경 구절은 나중에 한번 다시 체크해서 보시고요. 우리의 위리, 의지죠, 의지. 의지의 잔적인 부패인데, 우리 카르디아는 의학을 하시는 분들은 심장이죠. 이 카르디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카르디아는, 카르디아는 마음, 마음, 심장, 심장 영적, 영적, 생명의 중심자, 영원 생각, 생각, 열정, 욕망 등의 의미죠. 자, 히브리어는 레브인데요. 여기 이제 우리 성도들은 마소라 모음북 없어도 읽겠죠. 여기 레브죠. 레브. 레브는 레 레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브는, 레브는 속사람, 마음, 의지 가슴, 예의력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레브를 이제 카르디아라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했겠죠. 신약 때는 자 여기 보시면 그리고 이위이라는건 어떤 뜻인가요? 위를 한번 하나씩 읽겠습니다. 시작 델레마는 원하다, 원약하다, 우주하다 좋아하다, 즐거워하는 다 뜻을 가진 델로의 연장형으로 이루고자 원하거나 결심한 것, 의지, 선택, 성향, 경향, 욕망, 기쁨의 의미, 의미. 그 다음 즐거워하다, 즐거워 기쁨으로 취하다, 마음에 들다, 들다 만족하다, 만족하다 희망하다의 뜻을 하페지에서 하생기, 해페지에서 하생기, 행동하 것, 기쁨, 즐거움, 목적, 아름다움 의미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자, 근데 이 원인, 우리 아담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의 의지도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죠. 자, 마태복음 15장 한번 펴보세요. 오늘 우리 인간의 상태를 한번 봅시다. 바리새인이 따로 있나요? 서기관이나바리새인이 저희 자신들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이것들이 이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마음에서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늠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증과 모독이 나오느니라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며 씻지 않으면으로 음식을 먹는 것 사람을 더럽히지 않으리라고 하시니 자그 다음에 여기에 그 마음은 카르디아죠 예 갈라디아서를 펴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을 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곧 가늠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역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숨의 등과 질투와 분노와 수진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응창거인과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이런 일들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목소리>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더러운 것들은 멀리해야 되죠. 정말 그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이죠. 우리가 그걸 잘 보여주고 있죠. 대한민국은 너무나 너무나 교육받기 좋은 땅이에요. 성경 교육에 정말 적합한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저희 나라가 사실은 깨끗함을 자처하는 분들이 이제 진보 좌파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깨끗함을 그 이렇게 그렇게 이제 자기들이 주장을 많이 하죠. 근데 얼마나 더티한지 정말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겉으로는 우리 인간이 깨끗하다고 하는데 얼마나 그 안이 더티하고 가장 악질 반동인지 얼마나 더러운지를 보여주는 게 우리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좌파들이죠. 그걸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분들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세우셨어요. 왜? 우리 믿는 자들 잘 참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미워하시면 안되고요 감사해야 돼요 얼마나 인간이 우리의 본성이 그런지를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 그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정말 아마 여러분 너무나 깊은 감동을 할 거예요 아 인간이 저렇게 추악하고 더럽구나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갖다가 그분들에게 뭐라고 하는 우리 우리, 지금, 뭐, 이렇게, 전모 목사님 비난하시면 안 돼요. 그분 선지자 같아요. 이렇게 더러운 놈들을 더럽다고 하고, 개 같은 놈들을 개 같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여기를, 그분을, 이제, 그 전목사님이나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을 비난대 쓰지 마시고, 이건 사실, 그게 아니고, 얼마나 인간 본성이 더러운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가 200년에 걸쳐서 경험할 것을 압축해서 하나님께서 20여년만에 다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나라는 200년 걸칠 걸 압축해서 10분의 1, 20년만에 모두 다 보여주면서 고 얼마나 인간이 더러운가? 얼마나 자기가 깨끗하고 깨끗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얼마나 아주 추악하고 더러운 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헬 대한민국에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렐루야 대한민국에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서 이걸 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쵸? 아멘? 아멘.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나신 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다른데 미국 같은 데 태어나셨으면, 도로, 태어나서 죽을 때가 이거 깨닫지를 못하요 대한민국은 액티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다른 나라 200년에, 일어날 것이 2 0 년만 에 일어나서 다 보여주는 참교육을 시켜주고 있는 거죠. 감사해야지. 한국 대함에 비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큰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자 Total Depravity of body, body. 몸의 전적인 부패죠. 그러니까 이, 이 부패의 결과가 우리가 죽음으로나 죽음이나 질병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이 사실 우리 몸의 죽음도 어, 죄의 형벌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건 우리의 영혼력이 완전히 전적으로 부패했어요. 전적으로 부패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는 참 이해가 안된게 교회 내에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 찬동하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그런... 거기가 인정하고 그러자고 말하는 게 나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죠. 그건 성경을 잘못 본 거죠. 인간 자체는 더럽고 추악해요. 그래서 인간 자체가 참선해서 우리가 지상 낙원을 건설할 때 그건 성경적이지 않는 거죠. 이단이죠이단 2단. 그런 이단을 어떻게 찬동할 수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진짜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은 그런 말을 할 리가 없거든요. 만약 목회자가 그교회 지도자가 제가 방금 말한 이런 추악한 주장을 하면 빨리 나오세요, 나와. 거기에 더 계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전적으로 무능하죠. 그래, 그런데, 이런 인간의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자기가 능력 있는처럼 사람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죠.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죠. d e f i n i t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되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전적으로 무능하다. 전적, 전적 무능은 문은, spiritual inability, 영적 무능을 말한다.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되었으므로 영적으로 구원에 적합한 영적 선한 일을 행하기에는 전적으로 무능하다.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책임질게.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면 끝나는 건데 어떻게? 그런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제 바꾸세요. 우리가 자왜 우리가 국어를 못해요? 주제 파악을 못해서 국어를 못하는 거죠. 그쵸? 그쵸? 왜 수학이나 과학을 못해요? 개념 이해를 못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쵸? 네, 지금 현직 엔지니어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인간 주제 파악을 못해요. 성경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 그럼 이런 무식한 말을 하는 거야 국민 여러분, 내가 다 책임질게 믿어주고 저를 따라주세요. 무식한 소리하고 있네. 그렇죠.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경험해드리겠습니다. 네가 어떻게? 오늘 밤에 하나님이 데려가면다 끝나는데. 이런 무식한 말에 여러분들이 휩쓸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자 자, 자 그러면 우리 영어 제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Total Inability of Mind 두 번째, Total Inability of Conscience 세 번째, Total Inability of Will 네 번째, Total Inability of Body 우리의 영혼력이 전부 다 무능하다 이거예요. 자, 무능한데 우리가 무능하지 않는 것처럼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를 한번 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 일들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또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들의 영적으로만이 별되기때문입니다 제가 이걸 이제 간증을 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어, 지도하는 어떤 박사님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베네수엘라 출신이에요. 근데 카톨릭이죠. 근데 성경은 많이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국가대표 호구 취급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이분이 갑자기 막 귀가 아프고 그래서 제가 막 기도해주고 한국에서 목사님이 오셨다길래 기도해주고 가셨거든요제 통역은 안 해드렸어요 <웃음>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좋은 뜻이다 니병 네 낫게 하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베네수엘라가 지금 나라가 없어서 거의 무정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패스포트 업데이트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했죠 그 말을 했죠 야 내가 기도할게 우리 가족이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패스포트가 나오면 너 진짜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겠대요 그래서 진짜 속이 타죠 이거 지금 자기 아들은 싱가포르 여기 못 나가요 이밖에 못 나가요 왜못 들어오니까 이미 패스포트가 유효기간이 끝나버렸어 자기 아내도 거의 끝나가요 본인도 거의 끝나가고,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틀 전에 패스포트가 나왔대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했습니다. Jesus told you,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Jesus. 이런 말을 좀 했어요. 그랬더니 아메나 울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렇게 제가 현지교회에 소개를 해서 현지교회 그가족이다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 그분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고위직 공무원이었다가 일이 온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은 극 좌파. 차베에서 엄청난 지지자였다가 지금 극우파가 되어 있더라고요. <웃음> <웃음> 그래서 그냥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똑똑해요. 자기, 자기가 너무 똑똑하니까.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잠시 고통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요즘에 이제 계속 제가 만난 뭐 저하고 같이 일하니까 매일 보죠. 그래서 회개하라 지옥간다 계속 이 소리를 듣고 아멘아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다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 무능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음. 여러분이 고학력이다 인텔리다고 여러분이 그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만 그게 이제 뭐라고 했죠? 아까 소피아라고 했죠? 소피아라고 하니까 불가리아 수도가 소피아예요. 그 소피아도 같은 뜻일 텐데 지혜라는 뜻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연인의 지혜 이게 넘어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셔야 돼요. 자연인으로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무능하다니까요.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야네가뭐 하나도 바꿀 수 있는 니가 할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없다고 하더라 나도 기도만 하지 나도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사시는 거다 그러니까 하면 해요 요즘에 완전히 꺾여버렸어요 이제 예수님이 그냥 한번 훑고 지나가니까 이 인간이 그냥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저는 한게뭐 기도밖에 없죠 기도에 어떻게 제가 그뭐 그 이제 예를 들면 그몇 천만 원 줘야 그게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는데 그게 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니까 이 인간이 바뀌더라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무능해요. 무능해. 자, 자 우리가 자, 이렇게 무능한 우리의 의지는 뭘로 나타나요? 불순종, 불신앙, 반역으로 나타나요. 이 가장 반역적인 사상이 이제 공산주의 사상인 거죠. 유물론 사상. 하나님과 가장 대치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몸의 전적인 무능. 우리에겐 도덕적인 책임이죠. 뭘익스파스피에 있어야 우리 자신의 행위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그리스도인은 죄짓기는 멀리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프리덤하고 리버티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이 개념 차이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제 우리가 그 자유해야 되는 거죠.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유함을 누리게 되면 죄를 멀리하게 돼 있어요. 죄안 죄하지 죄안지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자그 다음에 Limitation of Free Action은 피조물의 자유행정에 제한이 있죠. 자 우리는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굉장히 요즘은 같이 이제 일을 같이 하고 보면, 동료들의 삶을 보면, 그, 음란해, 음란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그것들을 성적으로 많이 풀려고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건 결박시키는 거다.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거기에 대가는 엄청나게 뒤따른다. 책임은 너네들이져야 된다. 하니까. 어, 그, 젊은 분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가, 우리의,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인 자유행동에는 제한이 있게 되고요. 우리의 모든 행동은 책임을 지셔야 돼요. 우리가 무능하다 할지라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시죠, 여러분?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어떤 리더들이, 여러분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더 경험해 보지 나라를 구경시켜 드리겠으 믿으시면 안 돼요. 그한번더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라는 것은 거지 나라일 거예요. 여러분. 어, 그것들은 우리가 경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을 체험하고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런 가머니의 이사를 속지 않으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현혹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 천국을 경험한 백성들은 그런 말이 현혹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세요. 여러분, 전적으로 부패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무능한 인간이 지가 뭐라고, 지가 모든 걸다할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자,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그... 우리 문명을 건설했던 림으로 누구한테 죽었어요? 모기 모기한테 죽었어요. 모스키토한테 죽었어요. 자이 동생을 제피했 던 알렉산더 누구한테 죽었어요? 모기 모기한테 물려서 말라리아로 꽤 했죠. 그걸 명심하세요 여러분. 자 한번 결론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해요. 자. 그래서 오늘 배운 건데 자 우리나라 지금 현재 나와있는 사조들 여러 사조들이 있죠. 뉴에이지나 또한 포스트 모더니즘 힌두이즘, 또뭐 무슬림, 또 공산주의, 사회주의 또 뭐죠? 파퓰리즘다 나와있죠. 뭐예요? 어떤 이런 인간이 부패하고 무능함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해주고 일까요 그게 아니죠. 그렇지 않다. 우리는 능력이 있고 우리는 우리는 선하다고 이야기하죠. 그 결론은 뭐예요? 지옥. 우리가 우리의 현 상태를 알지 못하면 현혹되고 우리가 곁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한 한 번은 전모 목사님 하도 말이 많아서 제가 10월 25일에 한번 이제 그뭐 기도회를 한다고 해서 이 사람 돌았나? 그래서 한번 이 사람 주장을 한번 듣고라도 이 사람을 판단을 해보자고 했더니, 아스팔트에 갔죠. 저는 대학 때도 아스팔트에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 인생은 아스팔트 인생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대학 때는 반대 진영이었거든요. 갔더니, 이 목사님 주장이 다 맞아. 직접 들어보니까요. 그래서 저는 누가 비난을 한다고 해도, 이분을 지지하고 이분을 놓고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지금은 혹세 무민하기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는 듣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쉬워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우리를 인정해야 돼요. 직접 들어보세요. 직접 들어보시고 판단을 하세요. 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받, 오늘 말씀을 보셨듯이 자 정리를 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되어있죠.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의 부패라는 건 범위를 말한다고 이야기했죠. 다음에 우리 전적으로 무능해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우리는 그 전적 무능은 영적인 무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 네. 자, 좀 도움이 되셨어요? 이해하시는데? 네. 네. 네. 자, 그러면 우리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보좌를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갖다 와야 좀 사람이 바뀌는 것 같아. 자, 여기 우리 성도들이 해분도 경험하고 좀 헤일도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다시는 가서는 안 정말 가서는 안될 곳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뭐죠? 지금은 지금은 여러분이 이겨야 되는데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한국에서 그것을 그 불을 줄수 있는 목사님들이 많지 않으세요. 그런 불을 줄수 있는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이제 지금 아스팔트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에, 정광훈 목사님 같아요. 여러분이 꼭 저, 제가 만약 한국에 있다면,